서비스 커넥트 2019 행사가 열리는 지스타 현장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지스타 페러비스 부스에서는 신작 발표를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후 스탬프를 획득하면 특별한 보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스타 페러비스 펄어비스 부스에서 페러비스의 다양한 게임을 직접 체험하시고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퍼어비스와 전세계의 모험가들이 만나는 퍼어비스 커넥트 2019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덱스코에서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모험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 모두 지스타에서 만나요, 만나요.